어깨 근육에 긴장을 주지 않고 준비 자세를 취한다. 몸을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약간 틀어 반동력을 만든다. 비긴발의 회전축에 체중을 실어 빗고 회전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딛는다. 이어 시선은 빠르게 돌려 타겟을 바라본다. 첫번째 목표물은 무릎을 접어 찬다기보다 발을 들어 올리며 발이 목표물에 닿는 순간 비틀어차기로 스냅을 주어 차올린다. 이후 무릎을 접어 회전을 이어가며 돌려차기와 후려차기를 순차적으로 찰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목표물을 타격한 후 회전을 빠르게 이어갈 경우 돌려차기와 후려차기 또한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결하여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 하지만 첫 번째 목표물을 타격한 후 수직으로 도약하며 회전할 경우 돌려차기와 후려차기 사이에 실차를 두어 타격할 수 있다.